눈을 먹어 마루야. 이리와. 저 백껌 누나가 먹는다 백껌 먹어야지 그 테이프 줘안줄 어, 거야? 백껌 누나가 먹는다 이렇게 그냥 돌아가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고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고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고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고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거 뭐냐 어디, 어디가 앞뒤 모르겠어 이아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이제 그만하내지 조용하지 힌트 안됐어 힌트야 힌트 아이고, 이거 되게 크다 그러면 잠깐만 야 이건 내거야 이거 내 <웃음> <웃음> 이건, 네 이건 누야하 <웃음> <웃음> 好好好哦哦哦好 얘나 아니겠지? 얘라고 생각해. 그래? 너는? <웃음> 어, 그리고 무슨 누굴 거야? 어? 다얘 <웃음> <해야지. 웃음> 이거, 이거 하나로 지금 나를 생각하는 거? 야너 <웃음> 지금 이게 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걸 의심하는 거야?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집 앞에서 대상 앞에 오면 아직 모르겠어. 아 그럼 여기서 발표하신 다음에 오시라니다 그래서 엄마가 왠지 알아? 왠지 알아. <웃음> <웃음> 네, 나, 이게 이게 나인더로 확실하니까. 이게 나인. 이게 내가 아니었 <웃음> 집을 모르는 사람이겠네? 어. 왜냐면 얘가 이걸 읽은 이유는 이걸 나를 확실하게 보여 한번더 확인하자 나통마지였다네거 맞춰주는 <웃음> 아니, 게 아니라 <웃음> 집 확신한 거 근데 난 이거 누군지 알것 같아 왜냐면 우리 선물 살때 이거 산 사람이 보기거든그 뭐지? 자기 전혀 심지방이 좋아 하는방이 좋아 심지한테아고지방이지아이야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짜끝지만 <웃음> 이건 내가 꼭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동시에 오케이, 동시에. 어, 동시에 내가 돕은 사람은 찍는 어, 거야 동시에 <웃음> 아얘냐 <웃음> 아, 아, <얘네>. 뭐가 <웃음> <뜨거워. 웃음> 이게 엠빵으로?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 둘, 이렇게? 뭐야 이거 어? 뭐야 그러면은 다 돌아간 거 아니야? 어 어? 어? 맞춘 거야? 이렇게 했다고? 진짜로? 이렇게 했다고? 난 이렇게야 근데 어, 내가 어? 이거 얘기해도 돼? 어. 난 이거 맞는 거 같아 <웃음> 아니 어 이거 맞아어 나도야 나도 자잘 어, 나도. 아, 모르겠어 아니 얘가 너무 허신해서난 얘가 아니, 난,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얘가 그냥 그래, 이 마귀보다 근데 네. 어, 맞네 어, 맞네. 어, 맞네 내가 이거 아니야. 내가 얘기할게 내가 이거 뜯는 순간 리액션 리액션, 리액션. 어, 맞아 내가 리액션 리액안 되는 거너 조심조심 내가 이거 다그렸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막돈나눠갖기막 이렇게 짜하짜 진짜, 서짜 진짜, 진는데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진짜, 진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지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이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이짜진 나도 지정도 트레를 만들어줄까 했어. <웃음> <웃음> 이거 섭계가 아, 아, 뭐야? 색연섭씨가 뭐시가 뭐야? 이연섭씨가가 뭐야? 색연섭씨가 뭐야? 색박수씨세계야색연가 뭐야? 요 맞아 씨가 봤어. 색 어, 원래 <웃음>